노나노노 노노 노나노노안노노노노노노노하노노노노노노노왔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자 깔끔하게 외칩니다. 도전되습니다 25킬. 아 혹시 형님 그러면은. 대고, 대고, 대고, 대 컴 많나? 아, 오케이. 어, okay. 나 아, 오케이. 이제 나 이제 나컴 많나? 나들어나나컴나컴 많나? 나컴 많나? 컴 많나? 컴 많나? 컴나나 예상모이 <웃음> 하지마. 예상 모니. 하지 <웃음> <웃음> 무적짜리 커튼가 에 커튼했어. 핀커터 너무 펌쩍하다. <펌치> <웃음> 아, 네, 아, 양중이 양요 안녕하세요. 이 하이. 안녕하세요. 양동이 다음판 들어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다리 들렀죠. 전지. 치킨 먹고 오게. 아이. 아, 얘들 네, 요새 어 어서 오고. 하이. 좋다, 좋다. 어, 요번에 이제 9일 라인 드디어 세명 붙이네. 좋아. 간만에. 오, 오, 오, 오, 있지, 오, 오, 있지. 있지. 아, 오케이. 이거 옆옆 옆 오니까 옆한명봐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보고 있어요. 아까 개고울이라서 못 봤어. 개패스. 옆 하나, 옆 하나. 개고울. 죽어라 어, 나 이거 총 좋다. 프로리그 총 좋다. 어, 프로리그. 좋다. 어, 나... 어, 프로리그. 조심, 개고 조심. 나쁘니. 샷타. 옆, 옆. 샷터 샷타 왔다. 산박산박산박 산박 산박 양념, 산박 양념. 와 나이스. 정신 그래도. 셔드럼 한개더 있다. 력 조심. 누가 알가는 소린데? 반셔 있다, 만셔만셔에서 만쇼. 셔터 삐, 설마가 안나왔어 어, 잡비 짜짐. 개구 소리, 개구 소리. 삐, 삐, 삐, 하나. 우빈, 이놈. 집에 잡았어. 나이스콩고야 모르는데. 아, 나이사 오케이, 일단 나쁘지 않다. 오케이. 아, 근데 혹시 오케이. 만약에 오케이. 25킬 못 해도 멀티킬하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번에 전제 조건이 네. 그러니까 네, 25킬을 깨야지 옵션으로 이제. 에 바로 어 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룰인가요 그러니까 킬, 킬, 킬, 킬. 25킬 못 하고 멀티킬했을 경우. 아 반세 있다. 는 아니잖아요. 그죠? 뛴다 뛴다. 여기여여여 여. 기다몇다 셔터라인 포구나. 몇 척인데? 안 보인다. 불. 아, 셔터 핀. 하나 서죠, 서 서둘. 핀 셔터. 서둘 옆 하나. 서둘 나잡았어 하나 한다. 옆하나 옆하 하나, 셔들어 쳐들어봐 나 내가 주어야 돼 옆하 안쳐 옆은 잘랐고 이렇게 안안셔 있었어 닭뒤에냄디가요닭 셔, 반쳐 셔. 쳐 조심 삼거리 봐줘성 하나 무반 보어요아 작동 조심해요 네 무반님 가가가박 장안 삼박 아이어 무한형 엠포드를 네 LP는. 무반영의 앰프 무섭지 또 무, 무행, 무행. 무행 가면은 계속 그 상위권 가 무조건 무행. 무반영 무행. 어? 뭐야? 아 중계할게 가린다 아 지훈이 형 역시 대회 타입이네 우승 한번 해야지 지훈이 형 여도 우성한테 됐다 내 주인. 이이야오 뭐야 컷컷컷왜 이렇게 멋있노? 멋있게 얘기하노? 왜 이렇게 뭔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컷 <웃음> 아니 니가 형, 막 멋있게 들리는거지 아,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옆돌, 옆돌 아, 삼박돌, 삼박돌 옆폭투개 대구에서 바로 아, 이번 때이트잘못 나왔어요, 아, 진 좀, 야무지게 했어야 되는데 대구 왔다, 남았다 가봐라, 가라 나이스 무릎짜리 나이스, 그냥 수비 너무 좋은데? 문차량 나아어 셔터. 바니샷!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응? 이 셔터에 오것같 아, 요친 셔터 죽음니다 셔터 씨. <웃음> 핌치고 막세 명이서 와. 포켓꿀 오, <웃음> 어, 예. 포착비. 어, 폭킬 잘 되는데? 대북. 해피, 개피, 개피 나이스. 아, 아 이거 4킬 담 미션이 없네 도망다. 까비. 여 어, 아, 근데 8 0 0 가니까 스텝이 너무 잘 밟힌다. 아, 진작에 여봐라 여0 0 돌아올 걸. 아 작돌 뭐야 작돌 아니었어요? 자 뒤로 나갔어 지 여기 있이야 너무 안 나왔나 봐 그니까 러형 원래 제가 10년 넘게800 600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 27인치 바꾸고 1024로 쓴지한 1년 안됐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원래 제가 쓰던 해상도라서 너무 편합니다 배우다, 배우다, 배우다, 배우다. 바로 이거야 정말... 봐라옆으옆으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우리 끝순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안 나, 나 있다 아 개구 개구 여봐 여봐 여봐 여옆옆 드럼 옆에. 하나. 어? 아양양양 마이너스. 어, 셔드럽이랑 옆옆옆 옆, 옆. 옆. 이거 작은 둘이다. 아니 우리 둘이 둘이 갔다고? 아, 어. 안, 옆으로, 저, 옆으로. 찾, 안 보인다. 옆으로. 옆으로 쳤다. 우리 한거 맞아요? 셔벽 셔벽. 얼마 어디데? 우리 쪽으로 옆에나 있고. 아니 위야 장비창 위였네. 이거 하나 개피일 가능성 높은데. 이거 설난다 이거 설 노설이 개피인가 봐. 바로 못뛰야 했어. 왼쪽 가설대 쪽 가설대 가설 있어야지. 어 가설대 설대 설대 설. 아나빽 먹아. 예빽 먹었다. 설대 구석 설대 구석.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핑을 먹었네. 근데 저거 엘바키신 응. 860이 0 0 0답이었네 해상도. 어, 어. 원래, 딸고 있, 딸고 있나봐. 어, 지훈형좀 장난 아닌 같은데, 사강 결승에서 절해야 되는데, 근데. 화이 왔다. 아, 된다, 나온다, 이거. 아, 또왔다 결승에서 저하 아, 무조건 아, MVP인데. 아, 잡디, 아, 잡디, 양, 잡디, 양. 잡디 둘, 잡디 둘. 작동, 작동. 이기무말야무말불야변다 월드킬. 월 와, 니피왜그래는 거? 형 가봐라. 어, 오버 아니야, 이거 대회 끝나니까. 이런 젠장 흔적이 끈적, 하나 있는 거 같은 우팀인가? 우리. 팀인가? 우리. 어, 아, 자 자격, 자격. 아, 아, 이 아, 당연하지. 아니 대회 끝나니까 뭔데? 8 6 0 바꾸니까. 던지는못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신기 영대서 뭔데? 와. 와 누가 누가 아, 양동아 여습모드너너 마이크 아, 꺼져 아, 마이크 꺼져 마이크. 오케이. 증폭 있어요. 와. 더빼더빼더 빼. 더 빼, 더 빼. 뭐. 아 이거 이러면 2 못하는데. 아, 어. 나이스 셔터. 여좀만뽑아나 자잘 갈아주고 자 준비. 마셔지 뭐야. 아까 꼬고머리 보고 가신 거구나. 조해야 돼. 조 응, 응. 조심. 조지 응. 그 조심. 아, 나 근데 17킬 하고 싶은데, 16킬 별로인데? 아직 자이야아나이스아좀 아쉬운데? 17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와 이거 휘둥이 스